네 지금 CD를 컴팩트 CD를 지금 과학 2만배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숙명하게 컴팩트 디스크의 선이 아주 자세하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돌려 볼게요 조작을 해볼 테니까 자,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자, 천천히 돌려 보겠습니다 움직이는데 이제 위로 가볼게요 네, 아주 선명합니다더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줌이 정확하게 잡혀가 아, 밑에는 밑에는 좀 투명하지 않는데 그쪽 라인은 뭔가가 조금 이상하네요 데이터가 지금 저장된 공간이 약간 뭐라고 할까 이상한데 밑으로 오니까 잘 보이는데 거긴 안 보이네 줌이 좀 여기는 잘 보이는데 그러면은 높낮이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일단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여기 초점을 맞췄는데 깨끗합니다 네. 컴팩트 디스크 그 CD에 데이터를 저장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결절이 된 것도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는 결절된 것도 보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는 시대에 우리가 문을 열겠습니다. 이상, 광역 앵두금 성분 분석소겠습니다